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노션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저만의 어플 사용방법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키게 되었어요 저는 일단 노션이라는 어플을 올해 초반쯤에 알게 되었고 유튜버 유진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고 초반에는 좀큰 틀을 따라서 했었던 같아요.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조금씩 변경했던 저만의 노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노션 어플을 들어가게 되면 은 처음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페이지가 Remember Wanna f u t u r e 라는 페이지인데 제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적어놓은 페이지예요 이거는 에이지 버킷 리스트라고 저는 버킷 리스트를 20대 30대 40대 그리고 플러스 이제 제가 약간 좀 정해 놓았던 특정한 분들과 이제 했으면 좋겠는 그런 리스트도 적어 놨는데 버킷 리스트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 투두 리스트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그 옆에다가 이 버킷 리스트를 이루게 된 나이와 누구랑 하였는지를 옆에다가 적어 놓거든요 밑에는 플랜이에요 6년치에 저의 인생 계획을 적어 놓은 건데 비교적 최근에 이 페이지에다가 이걸 추가를 하게 되었고 그 옆에는 머니 플랜이라고 목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모으려면 뭐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적어놨고 그 밑에 이제 연도별로 얼마를 모으겠다는 그런 계획표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가운데 선이 있는 것들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못했던 것들을 선을 그어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가운데 살짝 조금 안 보이게 껴있는 이 워너비 이 워너비 칸은 이제 제가 어, 여기 적혀있는 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워너비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놨고 평생 꼭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만의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적어놨고 그 옆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저의 미래의 모습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어바이라고 저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밑에 이제 인트레스 잡이라고 관심 있어하는 그런 직업들을 이렇게 적어놨고 그 직업들 밑에는 이제 그 직업을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계획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적어놨어요. 그 옆에 보면은 제가 관심 있는 것들. 관심 있어 하는 행동도 상관없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도 상관없고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옆에다가 이제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제가 적어놨고요. 그 밑에는 소확행이라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하면은 소소하게 행복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022라고 적혀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맨 위에는 보면은, 이제, just do it, don't be afraid 라고 적혀있는 그런 문구를 적어놨고, 그 밑에는 이제, 아까 적어놨던 것처럼, 명언 아닌 명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놨고, 그 밑에는 이제, 올해 하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어놨고, 그 옆에 위시리스트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들과 그 바로 옆에 하우투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살짝 자세한 계획들을 적어놨고 그 밑에는 이제 플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적어놨는데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잉글리시 플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좀 짜놨고 그 밑에는 올해 여행 갔었던 경주 계획을 쭉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2022년에 페이지는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홈이라고 여기도 이제 새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문구가 위에 적혀 있고 그 밑에 이제 페이지가 3개가 있는데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밑에 데일리 스터디 워크라는 이 칸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하루에 해야 될거 데일리 여기다가 토도리스트 적어 놓은 다음에 한 것들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스터디 스 영어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체크해놓는 거고 그 옆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뭐몇 시에 하는지를 적어놓고 그것도 체크해놓겠죠? 그리고 밑에 얼츠브라고 적혀있는 거는 쓰레기통이에요. 한 번에 이제 지울 수 있게끔 따로따로 지우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이것도 그 유진님 영상을 보고 같이 따라한 거고 그 밑에는 먼슬리 골일즈라고 달마다 목표를 적어놨어요. 그 밑엔 이제 먼스 집에서만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다이어리를 이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편하게 나중에 둘러보면은 좀 기억을 할수 있게끔 제가 적어놓은 칸이고 이제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페이지 세개 중에 맨 위에 위클리 에이즈인이라고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이제 하루에 해야 되는 뜻 습관 있죠. 제가 습관으로 좀들었으면 하는 목록들을 적어놓고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해놨고 그리고 밑에 이제 요번주에 뭐 영화를 본다던가 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해야 될 거라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 밑에 어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마감일을 적어놓는 거고 그 밑에 똑같이 슈지통 해놨고요 이 밑에 위클리골즈는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주마다도 적어놓으면 확실히 조금 덜 게으르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주부터 넷째 주 혹은 다섯째 주까지 있는데 따로 적어놨고 그 밑에는 이제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놨어요. 적어놨고 이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은 사실 거의 고정적인 것들이 지금 상태로는 많기 때문에 미리 적어놓는 편이고 이거를 이제 다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기 조금 귀찮으니까 앞쪽에다가 데일리를 적어 놓은 거였고, 그 밑에 스터디 플래너.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다 적어 놓고, 한 것만에 이제 밑줄을 쳐서 오늘 공부한 거를 이제 체크를 해 놓는 그런 칸이고, 이 위에는 이제 저만의 영어 공부법을 적어 놓을 페이지입니다. A day 라고 적혀 있는 거는 타임라인이에요. 제가 이 타임라인을 요번에 처음 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세로의 형태 잖아요. 저는 가로의 형태로 그 날마다 볼수 있게끔 깔끔한 타임라인을 원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누적이 돼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오늘 계획을 적어놨으면은 이게 바로 위에 뜨는게 아니고 그냥 누적된 거맨 아래에 오늘 계획이 떠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월웃앤 할세이라고, 이거는 저만의 운동 루틴이랑 어떤 영상을 보고 할지를 적어 놓은 거고, 날마다 할 플랜을 적어 놨고, 이 밑에는 제가 먹으면은 배가 아픈 음식이라던가 이런 걸 적어 놓고,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릴리빙 n e 이라고 제가 혼자 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꾸미고 싶다라고 적어놨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여기다가 적어놨고 다음 페이지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자세히 못 보여드리지만은 이렇게 이것도 제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다 적어놓은 거고 그 밑에 유튜브라는 페이지에는 비디오 아이디어도 있고 컨텐츠랑 플레이리스트를 뭐로 설정을 해놓을지도 적어놨고 화장품 관련된 것 중에 저의 인생템들을 적어놓은 건데 이것도 나중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옆에는 이제 올해의 트렌드 적어놓고 밑에 제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걸 이렇게 적어놨고 그 밑에는 프로그레스라고 이제 지금 진행 상황 촬영만 한 거, 에리트한 거, 이거 포스트 한 거, 밑에 캘린더도 유튜브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는 그거고, 그 다음에 밑에 올리스트라는 거는 위시리스트도 있고, 타투리스트, 그리고 밑에 하비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놨던 모든 리스트는 여기다가 다 포함을 시킨 거고, 위시리스트는 말 그대로 사고 싶은 리스트. 제가 타투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타투가 지금 오른쪽 팔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하고 싶어 했던 타투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합의. 이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나눴어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취미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고요 Culture l Life는 제가 이제 하고 싶어하는 문화생활들이에요 오비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책도 있고 이제 트래블도 있는데 트래블 밑에 이제 트래블 체크리스트라고 여행을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리스트를 적어놨고 그 밑에는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있죠 그거에서 저의 인생 영화다 인생 드라마다 인생 애니메이션이다 하는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했었던 쇼핑몰이랑 그 코스메틱 리뷰를 했었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적어 놓을지에 대해서 적어놨던 것들이고 별건 없어요 그리고 밑에 레시피 이제 제가 집에서 빵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빵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이제 포옹거를 링크를 달아 놓은 거고요. 밑에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전수를 받고 싶어하는 레시피들 목록을 일단 적어놨어요. 그 밑에 머니라는 거는 돈을 벌게 되면 추후에 완성될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의 노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노션 사용 방법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 어플을 쓰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저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션이라는 어플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 어플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이 어플 사용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해요. <웃음>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노션 어플을 사용하면서 을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좋은 점은 노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각각 노트에 적다 보니까 한 곳에 이제 모아가지고 생각을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찾던 중에 이 노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선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모든 생각을 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느낌이라서 한 번에 보기도 쉽고 밖에서 꼭 노트북이나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제 바로 바로 투드리스트나 일정들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에 되게 되게 좋았고요 돈이 안 들었어요 무료도 있고 돈을 내서 조금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회사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버벅거린다거나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으로도 확인 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애플이나 구글 계정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도 나가서 사용을 해보려고 켰을 때 일단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넓기 때문에 한 화면에 모든 거로 볼 수가 있는 반면에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은 작은 화면에 세로로 보이잖아요. 한 화면에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는 좀 급할 때 전그 외에는 사실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은 안 해요 안 좋았던 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사실 그 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이나 이런 거다 첨부를 할 수가 있고 링크도 가져올 수 있고 되게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에서는 할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같이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사용하기 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